좋아요, 아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음. 음. 잠깐만요. 제가 누군지 <웃음> 기억이 안 나. 아 참. 이 친구는 네. 왜 이름이 그랬냐면 네. 여자친구가 다 예약하고 여자친구랑 아, 다 하고 해가지고 아, 아, 아 맞아요. 이쁜 아, 음. 이름을 가진 아. 여자친구가 결혼 날을 잡고 이제 또 음. 여행을 갔죠. 음. 그런데 너무 놀란 거야. 숨을 안 쉬는 거야, 이, 이 남자가. 남친이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. 하고, 아, 뭐, 아니, 한두 번도 아니고. 자다 보면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면 이렇게, 이렇게 보면 숨을 안 쉬고 막. 아. 이렇게, 이렇게 이런 사고가 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제 검색을 탁. 그러니까 또뭐 많이 위에 떠 있는 거 보니까 그, 나, 그 남자분 여자 보겠네 여자 보기 그래. 여보기 아유 그래서 수술 양압기 이거 할까 절대 안 하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다 보니 청풍 조장을 찾게 되고 어그래 그걸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고 남자친구를 설득하는데 이 남자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? 나는 아침에 물총이 다 일어나 나는 괜찮아 나는, 본인이 못들으니나 그거 안 거라 나는 무음이 있다는 거사실는데글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이제 여자 친구는 이제 우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남자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<웃음> 그럼 녹음을 하세요 음. 들려주세요라고 음. 해서. 이제 그걸 듣고도 이제 남자가 이 놀래가지고 심각성로 그때야 이직한 거죠. 음. 젊은 친구예요. 이십 대 후반이니까. 그래서 이제 와서 맞추게 된 케이스. 음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키 크고 얼굴 작고 잘생긴 친구예요. 여자들이라고 해서 다 얼굴이 작고 뭐 이거 효과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아니, 일반적으로 저는 얼굴이 작은 남자 싫어해요, 저는. 일반적으로 이이 아. 이 방송에 나오는 애들이 다 네. 얼굴이 자꾸 키 크고 아, 저는 싫어요, 저는 싫어요. 어쨌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또 사랑기까지 다났어요? 아. 사랑기까지 이렇게 그냥 그래서 더 사랑기까지 음. 다침범하고 있어요. 이렇게 그냥 보면 일반적인, 야, 일반적인 구간 형태 어, 특별히 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음. 그리고 삐뚤삐뚤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 형태인데 음. 지금은 혀가 컸던 거죠 하... 코도 크던데혀까지 같이 크더라고 오. 그러니까 얼굴 작고눈 크고 코 크고 목구비가 크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음, 그런데 이 혀가 크다 보니 음. 이런 젊은 나이에 숨이 막히는 자는 동안에 숨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친구도 아주 되게 잘결과을 음. 좋았고 음. 여자 친구도 되게 음. 만족하고. 진짜 복을 받은 친구네요. 그 친구는 그래서, 네. 현명한 보면, 여자를 여자 친구로 두서 생명을 유지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. 그렇죠. 만약에 이게 별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이씨 인간 곧 죽을 수도 있겠는데 <웃음> 하고 난나 쪽쪽 이렇게 좀, 됐을 <웃음> 수도 있죠 쫑네 <웃음> 지금부터 어? 아니 사실 그 치료 안하고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.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 우리 또그 마음으로 음. 어,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객과 오늘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바이바이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, 말을 못한다, 내용 별로다. 그러면은 뭐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 기기 요미, 기기 요미.